자 18기 벤픽 만나보시죠. 자 이번 시즌 출발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이 선수의 1사트 대결 중 벤픽이 시작되었습니다. VT 버츄얼스러운 게이밍과 EOT의 대결입니다. 자첫 번째 머리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아마 버츄얼스러운 게이밍은 데빌필 선수가 이제 벤픽을 주도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EOT 같은 경우는 이제 형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벤픽을 주도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많은 대회에서 MLG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 맹독사에 대한 어떤 평가가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네. 선팬 또는 이제 선핑을 많이 나오는 요즘인데, 음. 아, 버츄스님 일단 뱀카드로 맹독살 잘났네요. 그렇죠. 저옆병 와드와 그리고 푸시력이준맹독사를 먼저 첫 번째 밴으로 네. 가져가는 v 리티고요맹독사가 진짜 좋은 영웅이죠. 티어 원급으로 너무나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뭐 푸시에도 좋고 역병 와드가 너무나 어,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스킬 데미지에 어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타로 계속 쳐서 그렇죠. 제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 저마 다시 계속해서 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체력 자체가 높아서 뭐한타 교전할 때 역병 와드를 때리는 건 사실. 아딜로스가좀 네. 있죠 예,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 퍼그나까지 잘르면서 일단 버처스론 게이밍은 푸쉬의 강한 영웅 두 개를 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o t 가 이제 선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에 연금술사가 모든 레인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 o t 가 리치를 가져갔다면 수술. 버처스론 연금술사 역시 연금술사 네. 가져오고 수정의 여인까지 가져오면 정말 강력한 레인의 형성이 되고 아니면 미라나처럼 또한번 모든 레인에 설수 있는 영웅을 두개 뽑으면서 심리전을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지금 영금술사가 어, 벌목을 어, 많이 활용하고 어, 어, 있고 두번째 픽벌목골을 가져갑니다 네 영금술사가 진짜 6.79 패치 이후에 완전히 프리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웃음> 네 어떤 레인을 가도 자신의 어떤 역할 이상은 충분히 해주는 영웅이란 아, 그렇죠. 말이에요 미드를 네. 가도 되고 캐리를 해도 되고 서포트를 해도 되는데 최근에 어떤 대회 추세를 보자면 서포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어떤 궁극기 자체가 체력 리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의 데미지를 좀 몸으로 많이 받아주면서 어. 게다가 불완전한 호남골의 자체도 굉장히 갱킹에 좋단 말이죠. 자, 네, 발목군에 이어서 태엽 장애를 좀 가져갑니다. 예, 둘다뭐 좋은 픽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오티는 리치도 그렇고, 태엽 장애도 그렇고, 둘이서 세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영웅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3대1, 1대3, 3대3 구도가 아니라 이오티는 둘둘을 탑과 바텀으로 보내면서 미드 힘을 실는 그럼 상대 캐니가 쉽게 육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는 뱀픽의 구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자, 연금술사 발목권을 가져 갖고 이웃티에서 리치와 태엽장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밴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티탄과 비서지 네. 그리고 아나도, 세 번째. 예, 밴둘 중에 하나는 수정의 여인을 자르는 게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네. 연금술사의 수정의 여인이 같이 네. 나오면 공상 걸리고 연금술사가 있어. 그동안에 아 이제 그 W 스킬을 풀차징을 해서 네. 스톤을 연계 되면은 한 명은 무조건 잡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 팬픽 좋습니다 네. 자수 언급해 주신대로 지금 수정해밴을 가져가고 VT에서는 자이로콥터를 잘라내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거죠 강화톱리 안에 둘이상을 가두고 리치가 연쇄빈결 그리고 자이로콥터의 어떤 광역기 궁극기 떨어지고 뭐 이런거 예, 대공포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한타를 좀 염두에 두는거죠 지금 밴카드에네 그렇죠. 네, 특히나 연금술사나 볼목구는 한타가 벌어지게 되면 앞에서 앞장서서 이제 좀 싸워두는 탱커같은 역할이죠 네 그래서 좀 뒤쪽에서 이제 줘줄 수 있는 캐리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버처스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푸시하는 조합을 1밴 2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하드 캐리 하나 가져가도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뱀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음, 저는 바람 수철자가 아, 좀 중요해졌다라고 좀보여지거든요이 뱀픽에서 어, 미라나 밀어나. 가져가네요 역시나. 네, 네, 전 내는 누빌 네. 수 있는 미라나. 미라나가 레인 설정하기에도 상대한테 심리전도 걸, 걸면서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뭐 지난 시즌 결승대전 한번 언급을 드린 거. 같은데 신성화살로 스턴 시간을 오래 가져간 다음에 유성우까지 마치면 일단 캐리 중에서 순간 데미지는 가장 높게 뽑을 수 있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초반 레인에서 힘쌈 구도에서 미라나가 요즘에 정말 각광받고 있죠. 네. 그리고 연금술사의 스턴과 연계를 시키기도 꽤 좋죠. 네 맞아요. 네, 연금술사의 불완전한 혼합물이 워낙에 이제 스턴 지속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뒤에 미라나의 어떤 신성한 화살을 막기만 한다면은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네.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그 네. 네, 정도로 강력한 연계기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이오토이는 뭐 서포트 하나 중에 악몽의 그림자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볼목군을 잡아주기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유틸기 활용하기 나쁘지 않은 조합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라나를 3턴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피카드로. 면은 상대방이 뭘 먼저 신경을 쓰냐면 야 이거 그림자 악마나 악몽의 그림자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져와서 미라나와의 어떤 신성한설 연계를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100%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o t 는 악몽의 그림자, 그림자 악마 이두 중에 하나를 또 가져갔을 때는 음. 너무 세진다, 3레인. 이렇게 됐을 네. 때, 우리가 뭘 하나, 우리가 그냥 가져와 버릴까? 이런 고민을 박대만의 설과 언급과 마찬가지로 네. 네. 그런 걸 지금 아마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술다다니다 어, 네. 자, 이번 세 번째 픽으로 술라다. 자, 두 영웅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 바람수탈자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예. 뭐그림장 만화. 악몽의 그림자를 미라나 신성어 화설과연기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연금술사가 스턴 시간을 3초 이상 가져가면 신성어 화설 맞출 시간은 있거든요 그동안 바람수철자가 슬라다나 태엽장이처럼 대시하는 영웅들한테 그런 조합에 좋은 게 달려들 때 그냥 쉐이크를 걸어버리고 할게. 두 명을 일단 전투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네. 아마 저는 떠오르고요 머릿속에 네. 자. 네 번째 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나 그를 가져가니까 이오티에선 슬라다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오티 입장에서는 이제 순간 폭딜을 넣어줄 수 있는 캐리가 필요했죠. 네, 아무래도 리치와 태엽장의 딜만으로 는좀 부족하고 상대의 어떤 연금술사나 볼목군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순간 딜량이 엄청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방어력까지도 깎아줄 수 있는 스턴기까지 가지고 있는 슬라다를 가져간 거고요. 네. 네. 일단 뭐 강화 톱니부터 해가지고 연세 빈결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도 음. 예 그런 건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건 아마 리치를 좀 겨냥한 예 루비의 어떤 픽인 것 같네요. 네, 자네 번째 영웅은 루비, 블 테슬 루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오티의 픽차례, 리치 태업장의 슬라다. 상대방의 조합에 맞춰서 어, 제 준비하고 있는 유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가기가 좀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상대가 루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네. 어, 이렇게 신학자 어, 이러면 이러면 고독한 드루이드가 중요해졌네요, 또. 네,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우 선수가 특이한 픽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원소술사 잘하고 자연의 예언자 잘하고 흑마까지 미드레인으로 썼던 나우 선수입니다. 근데 외계 침략자를 골라서 미드에서 일단 새롭게 들어온 예 마크 좋네. 필러 선수에게 좀 이제 힘을 실어준다면 이걸 상대할 때 다른 영웅도 힘들다고 보고 아마 EOT는 뱅카드 레이저를 쓸 거예요. 마지막 뱅카드를 레이저를 쓴다고 봤을 때 아마 고독한 드루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고독한 드루이드가 나와도 괜찮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버처스론이 뭐 저격수 가져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뒤쪽에서 네.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딜만 충분하게 넣어준다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아마 레이저 밴을 리오티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악몽의 그림자 밴은 네, 나쁘지 않아요 벌목꾼도 이제 한타 내내지 휘집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악몽의 그림자는 사실물 뭐 루비 가져왔기 때문에 굳이 뽑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뱅 카드로 썼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편을 준비하고 는이고요 외교침략자를 네 번째 피으로 어, 가져왔습니다. 자, 로빅과 외계 침략자. 자, 섬 하나 시즌 가져간 상황에서 마지막 밴을 남겨두고 있는 이어테 아, 네, 레이저. 레이저. 이러면 고독한 여이더 예. 가져갈 가능성이 있 예. 예, 야, 맞아. 아니 예. 오늘 뭐 말씀 그, 그 자체가 그냥 뭐 듣고 있는 것처럼. 왜냐면 네, 네. <웃음> 팀들이 이렇게 가져가나요? 나우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예. 저는 이번 경기에 백미는 미드라고 봐요. 왜냐? 정말로 소문난 미드 레이너에게 외계 침략자 오디를 주면? 정말 신나서 날뛰거든요. 네. 근데 나우선수에 대한 고독한 두루에대의 이해도, 물론 내인의 변경은 가능해요. 연금이 미드가도 되고, 뭐벌목꾼이 가도 되고, 미라나가 가도 되는데, 외계 침략자한테는 좀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고독한 두루이드고 봤을 때, 이사 네. 아, 바람수가 져갔네요 네. 네. 네. 자, 이 선은 바람주차차 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그대로 피픽좀 진행이 됐습니다. 레이저 뱅 이후에 고독한 드루이드를 꺼내들면서 자 최종 자, 10개의 픽좀 마무리 지었거든요. 자, 서로를 잘 아는 이두팀 간의 대결! 저는 개막전 경기입니다. 이 개막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또 이게 8강 전 경기 때문에 이기면 바로 상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번 시즌에 들어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팬분들이 예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그만큼은 이제 쟁쟁한 팀들만 8강부터 경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나우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개막전 경기에서 고독한 도리들을 지금 선택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거든요 변나무쌍한 모습을 경기내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나우 선수예요 아, 아 기대되네요. 진짜 아, 미네스키의 소송에 예전부터 필리핀에서 유명했던 마크필러의 외계침략자와 그리고 벌초스론의 상징적인 존재 네. 아 나훈 선수의 고독한 노래에도 믿었음 그러시오.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금박수 함성으로 1세트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나 전투에 나설 준비를 작전 1, 4 경기 시작했습니다. EOT, 해머가, 레디언트, VT가 다이어리 강기를 펼치겠습니다. 모여서 지금 안에 좀바텀레이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조합의 연금술사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처음에 이런 인베이드를 가져. 그리고 일단 루빅에 뭐 들어 올리는 스킬도 있고 신성원화 살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에는. 그렇죠? 네. 자, 이 갱킹 능력이 뛰어난 영웅들을 좀 들고 나와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번 네. 경기의 포인트는 진짜 나우 선수네요 보통 외계 시작. 침략자를 시작. 가져가는 팀들은 레이저를 무조건 밴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외계 침략자를 상대할 수 있는 영웅 중에 뭐 괜찮은 거 꼽아봐라고 했을 때는 오. 이제 뭐 고독한 드루이드, 그 다음에 저격수, 뭐컨카 이런 영웅들을 활용하긴 하는데 고독한 드루이드가 나와가지고 외계 침략자와 괜찮은 경기를 한 경기 네.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나우 선수에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다 보는 거죠. 네. 마크 필러 선수가 슬라다로 캐리 포지션으로 이동했네요 예, 그리고 외계 침략자는 이제 다른 선수가 자몽 선수가 아, 외계 침략자로 미드를 가고 그리고 리치나 태엽 장이가 있는 조합은 세타나가 아니라 둘둘로 많이 간다 말씀 밴픽 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둘둘로 나눠서 이오 t 는 너무 잘 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못 크게끔 하면서 미드에 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자 나우 선수가 고독한 드루이드를 가지고 미드쪽으로 좀 향했고요. 네. 자 외계 침략자와 미드 레인전입니다. 일단 뭐 딱히 초반에 지능이 필요한 영웅은 아닙니다. 고독한 드루이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웅금을 활용을 해서 막타를 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어요. 네. 네 자지기 역선 레인. 나우 선수가 정말로 그 지능형 영웅으로도 공성 느리고 막 데미지 막 50초반 40후반인 영웅으로도 막타을 정말 잘 먹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외계 진략자 상대로도 고독한 드루이도나우 선수가 아마 초반부터 좀 이제 그 CS 수급에 대해서 디나이까지도 조금 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선은 저 와딩까지 하면서 주변을 좀 살피고 있고 언제든지 롬이 가능한 연금술사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자 주위를 기울이면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좀 빠졌죠. 저 미드 렌초를 잡지 고했어요저 이거 노리는 거예요. 네, 이 화물이 시간 시간 차이가 너무 길거든요. 이게 지금 역이 예. 네, 잡진 못하는데 네, 네. 체력을 좀 빼놓게 되면은. 본체와 이제 곰이 동시에 때렸을 때는 약간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질교환 한번 해주고 빠집니다. 네, 특히나 초반에 이제 킹을 한번 갔다가 잡지는 못할지언정 상대방의 어떤 치유 물약 하나만 빼놔도 네질 교환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득을 보는 플레이라고 볼 수가 <웃음>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만화 물약 네개 샀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켜죠 <웃음> 예, 쿨마다 직접 적극적으로 갱킹에 과감하겠다. 네. 예, 그런 의도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에 지금 영검설사가 지금 서포터로님을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페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이 선수가 도타투에 대한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뭐 열정이라던가 기본 피지컬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이제 주력적으로 추우를 이제 바라보면서 키우는 카드가 되는 건데 오늘 벌목권 본인이 아마 가장 자신있어하는 영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느 거 한번 보여줄지 기대해보겠고요. 룸마킹까지 해주면서 네. 이곳저곳 잘 움직이고 있는 데빌라프 선수예요. 자뭐 미드 쪽으로 한번더 가도 괜찮죠. 영검출사는 예. 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초반부터 어떤 어? 스턴 그렇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2개 과목 빠졌던 소리 들렸거든요. 예. 방금 예. 사운드로 들었는데 이거 한번 노리면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하 예. 톱니로 가뒀지만 역시나 벌목군에 근접 딜량은 예. 예, 엄청나죠. 예. 예. 예. 자, 미드 쪽으로 좀 가는 거 어느 정도 눈치채고 뒤쪽에 물러서 있습니다. 물이 안 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요. 예. 이번에 저크비진 밀린 예. 상황에서 2개 과목 한번더 빠지면 은 예. 연금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저자 일단 뒤로. 더블 데미지도 있는 상황에서 뭐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네. 자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고 우선 방향을 좀 바꿨어요 네. 아마 크림이 밀지 않았고 타워 앞에까지만 있었으면 한번 노려볼 만했는데 이미 너무 안쪽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 무리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이런 거 일단 뭐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딜 교환 조금 해놨고요 자 다시 한번 네. 네. 나무 뒤에 있는 저 예. 연빙 네. 소좀가 네. 예. 네. 네. 있네요 네. 네. 자시안이즈 들어오자마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죠. 그렇죠. 미라라는 이제 도약으로 또 손쉽게 또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연금술사를 가져가면서 좀 적극적인 갱킬 준비하는 상황에서 유학파로 느꼈죠. 이거 제거해야죠. 네. 이거 제거하면은 이제 버처스론도 이렇게 압박 경기 못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더 피해는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슬라다가. CS를 거의 가져가지 못한 건 맞거든요. 그 정도로 일단 역삼을 주도를 했고 설계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재미는 아직까지 벌처스론이 보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미드도 그나마 외계층 양자를 비슷하게 먹고 있는 그런 상이, 상황이네요. 네. 잘 먹었네요. 외계층 양자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네. 저 14개가 저 위클리 똑같은 숫자를 먹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술사의 그 갱킹까지 이제 몸을 사려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탑쪽은 EOT가 상황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아마 네. 글로벌 골드는 조금 EOT가 앞설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둘둘로 이제 레인을 변경하면서 을 역시나 조금 앞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둘둘로 나누었는데 이게 이랬을 때좀 재미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타나가 아니고 좀 이제 2대, 2명으로 3명을 상대하는 영웅을 배치하면서 초반에 좀 이익을 불리는, 크진 않지만 그런 흐름인 거죠. 예 yeah. 네. 영건 선수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네. 주변을 좀 아, 맴돌면서 잠정 잠정. 예. 그 붙이면서 들어가는데 아. 자. 아, 아이고. Yeah. 예. 예. 순간 이제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못 던졌죠. 올려. 그렇죠. 오. 자, 올바미 도착 들어가고요. 네. 자, 뒤로 바로 루비 빼고 아, 예, 싸움이 깊어질까봐 루비까지 바로 이제 포탈을탄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는 아직까지 선취점이안 나왔어요. 예, 신경을 곤조세우고 양팀이 경기하고 있네요. 네. 자, 야, 계속 너... 좀 들어가면서, 어우, 을 넣고 있습니다. 자, 펜 선수는 밀려요. 네, 어쩔 수 없죠. 초반에 이제 가톱니로 인해서 만화를 많이 뺏겼죠. 어, 아, 근데 너무 못 먹었는데요. CS를. 예, 강아톱니도 그렇고 뭐바람수자자의 어떤 원거리 견. 어, 어 다시 한 번. 자, 한자번 이거 코는 돌면... 휘감는... 아, 아 <웃음> 예, 이게 어서 한번 아, 휘감는 발톱이 한 번만 터졌어도 몰랐는데요. 네. 예, 저희는 몸사려가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루빅과 그리고 지금 연금술스까지 오면서 미드 앞발 넣고 있거든요. 자. 아아 연금술사가 예, 일달이 차징이 일달이 돼야 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톤 차징이 몇 초이냐에 따라서 스톤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건데 조금만 길었, 길었으면 신성모성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 화합물을 켜고 이 지나갈 흐르는 시간만큼 또 네. 거기서 어, 거기에 비례해서 또 스톤을 주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불안정한 화합물을 시전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스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또 반응을 해요. 예.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스톤을 고 하고, 하고 와서. 제대로 던져야 거리를 잘지야 이제 신성은 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2렙씩은 연금술사고요어 스택 해주려는 플레이는 좋네요 네 여러가지로 나중에 연금술사가 이제 독공물을 뿌려놓고 자신의 팀원들이 같이 먹자 이런 뭐 오도가 있었던 것같고요어 네. 근데 이게 연금이 로밍을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 주머니에 어떤 그런 어어어 자 어어. 어, 일단 2명 다시한번들어요자 리치해 너, 리치가 어려워 왜 리치가 저험하자 정리해 자이 신속감은 또들어서 들려면 틀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야, 오, 도야! 도야! 야 한방! 다잡아습니다 그래도 네 이거는 버처스론이 이득 많이 받죠 네. 고득한 드리드까지 자, 여기서 킬까지 따내면서 3대 야, 좋아요. 예. 자 3대 2사요 맥업이 이깨롭게입니다! 많아 해야 됩니다 지금요. 야 태엽장이 잘 풀리네요. 여러 가지로 야. VT가 이제 2등만 보고 빠질만한 상황이었었는데 백업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네. 이게 벌목군이 중간 중간에 계속 강압 톱니에 닿으면서 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목군이 오더라도 뭔가 딜을 할수 없는 그런 구도에서 태엽장이가 오는 바람에 그나마 보존 맞췄는데 그것보다도 미드에서 솔킬이 나온게더 커요 지금은. 네. 예 고독한 드루이드가 외계를 한번 끊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외계 침략자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미드에서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우 선수, 박성훈 선수0 경기 좀잘 풀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와주고 있긴 한데 일단 태엽 장이가 0 0 0 0 찍었기 때문에 예, 미에에서의 갱킹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을약을 먹으면서 딜한번더 받아주는 이런 효과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초0 0 0 0 0 0 0 0 0 0 본인도 어찌저찌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괜찮은 플레이였어요 네. 저 태엽 형이가 지금 31개 CS 수급하면서 수일 이리 달리고 있고요 야 고독한 드로이드 처음으로 국내에 대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외계 침략자를 상대로 지금 흥하고 있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얼라이언스의 불독 선수가 고독한 드로이드를 해도 근데 보통 이제 3대 1을 상대하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 있는 고독한 둘이 드는 경기 중반까지 울고 있다가 혼자 나중에 억지로 커서 팀의 마지막에 한타에 기여하는 그런 그림이 많았는데 오늘은 순조롭네요 진짜 출발이 네. 어 자, 도약을 어 이용해서 잘 빠지고 화합물 던졌습니다 네. 자 이후에 아, 여기 시턴 네.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슬라다 네. 있는 조합은 두명이선 잡기 어려워요 네. 자 리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오네요. 자, 여기 표정이가 네. 네. 갈고리 3단 맞춰 주면 갈고리 틈만 네. 맞춰 주면 이거는 자, 방어에 깜짝하고요. 진짜 리치 걸려들고 갔어요. 태영장이 태영장이 다 굴러서 뒤쪽으로 밀어냈어요. 못, 밀어냈 못, 밀어냈 못 빠져나가요. 잡았어. 기가 막히네요. 저 말에 합니까 지금요? 백업 좋아요 오늘. 아 진짜 잘 싸웠습니다. 태영장의 네. 어떤 강아톱니가 진짜 멋지게 들어갔죠 아유, 금방은. 잘 그, 그렇죠. 앞쪽에 있는 상대 팀들을 밀어내버리고 뒤쪽의 루빅은 아유 오히려 이제 자신의 팀원 쪽으로 끌어당겨버리고. 네. 근데 이걸 도약으로 나갔을 수 있었는데. 0 6은 폭발이 먼저 걸리면 스턴이 걸렸고 그 사이에 미라나 아, 슬라다가 들어가서 슬리더리 충격을 날렸어요 그런 예. 거 잡아냈죠 어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방금 네. 그렇죠 6기. 자 골드 차이 천 정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아 이게 페인 선수가 백업도 조금 늦었고 아직까지 초반에 좀레인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제 재미를 못 보는 그림이네요자 이게가 옥으피해고는요 희가 는 발톱 이후에 안 걸려요 아웃이야. 아, 네. 걸리긴 했는데. 걸렸어.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EOT 백업이 네. 너무 네. 빠릅니다. 산, 그렇죠. 그렇죠. 자손발이잘 맞고 있습니다. 네. 자 뒤로 좀몸잘 살아가면서 지금 버틴다 성공했고요. <웃음> 다터네임 덜 네. 먹고 좀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안정한 무를 본인의 몸에 이제 이계감옥을 쓰면서 버텨냈다. 네, 순간 어떤 피지컬도 좋았고요. 네. 아 오늘 두 팀의 경기로 좋네요. 네. 그렇죠. 캠 어, 어, 타이밍이 네. 참 좋아요 지금요. 수급빠지고 가면서 이제는 자 미라나가 탑레인 쪽으로 가서 혼자 CS 수급하고 있고요 일단 초반에 고생했던 슬라다는 이제 어느 동네 이제 어깨를 펼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곰펀드리드도 <웃음> 일단은 있다. 최대한 빨리 아, 미드스의 손을 많이 가긴합니다만 지금 미드에서 일단 외계 침략자와의 레인전을 많이 염두에 염두하다 보니까 복사의 네. 구슬, 그리고 바실리스의 반지까지 가면서 초반 에 어떤 데미지 뽑는 데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아이템 빌드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장화도 그렇죠. 네, 장화도 그렇습니다. 위상 변화 장화를 이제 먼저 가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이제 후반을 볼 때는 이런 템트리를 많이 안 가죠. 근데 초반부터 이제 경기도 잘 풀리기. 시작을 했고 언제든지 한타가 벌어지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휘감는 발톱을 조금 뽑아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독자 여러분. 그렇죠. 자 루비기 탑으로 좀 빼갑 니다자 신호 떨어졌어요. 영금술사가 포탈 타고 탑내쪽으로 합류를 했죠. 아 근데 오늘 네, 이건 아마 이제 루비까지 왔을 때 한번 노려볼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태업쟁이가 잘 커서 스킬 연계가 제대로 들어. 아 네, 조명 탄으로 다 보고 있어요. 네. 예상 잘합니다. 네? 자 돌켰죠. 자 나가토니 도약으로 좀 빠져나갔는데. p u n i n 게 본인도 가 a 버리면 이 U.S. p u n 이 m a r 이 b y Mugabe, u l l 면 Sucha, 야 돼. g a d a y o 까지 o t a g 야아 이게 o 리하다가 올라갔어요. y 차 u 다가 이거 g o 이거 잡 o u got a good, 어어 u g o 어 a 어 o o d y 리 u got a good, you got a good, you got a g 어 o d you 어 o 어 a g o o 어 이 연속해! 아, 페인 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예. 지금 벌목군이 스킬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들어갔으면 미리 예. 좀 잡고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 빗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아 근데 지금 나우 선수가 앞도고 있어요 외계 침략자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바람투자자가 나나만 조금 더 있었으면은 더블리스교통이도둘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 킬은 안나왔고 킬수는 비슷합니다만 일단 고독한 드루이드가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버츄트로게임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 300원? 어, 아, 300원? 잡아요. 300원! 대역장이 <목소리> <300원! 목소리> 어. 오늘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자 들어가는 백업 타이밍, 그리고 상대방의 영웅 너네는 그런 움직임까지 오늘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그러면서 안전하게 정글 지역도 들어가서 고독한 드로이드 파밍해주고 있고요. 네. 위험할 때는 잘 빠져있고 또 1대1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딜 교환을 해주면서 솔킬 도 만들어내고 있는 나우 선수. 그렇습니다. 저, 저 미드에서 압박 네, 넣으면서 지금 전부까지. 저 나우 선수 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씨 예순 한 개의 씨에스지금 수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슬라다는 선봉 방패를 먼저 선태으로 일단 매칭 역할을 좀 해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구도고. 고독한 드레이드가잘 크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예 이번 경기에 조금 이제 큰 영향을 중후반에 줄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들어요 지금. 예. 네. 자 꾸준히. 아래쪽에서는 스택까지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였고요 네. 아, 눈치 잘 채요. 네. 태엽 장이 한번 노리려고 미드 근처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는데, 일단 잘 빠져있습니다. 고독한 드루이드. 네. 타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맞고, 아, 지금 아,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자, 들어갔죠. 갈아버리죠. 야, 아서 자, 잡아줬어요. 아. 루비게 루비게 조명탄을 네. 뺏어서 박자를 네, 그 그렇죠. 쳤죠 지금 네. 외계측략자가 손에 크거든요 뒤에 빠져나간 듯한 성공을 했고 바로 슬라다의 백업 슬라다가 3대3 네. 전투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백업으로 외계측략자는 살렸습니다 네 특히 상대의 방어력을 깎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볼목꾼 지금 성장을 잘 못했거든요 네. 네 지금의 볼목꾼은 오히려 슬라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나마 이 고독한 둘이든 한 차례 끊어냈어요. 네, 정말 다행이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언급 드렸던 게 고독한 둘이가 무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 불안한 요소다 했는데 그거를 마침 태엽장이가 제일 잘 컸었거든요. 네. 네. 네, 중요할때 잡히긴 했지만 본인도 잘 끊어졌어요, 정다 그렇죠. 좀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 화물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자 어, 이후에 그 여기서 네. 잡히죠. 네, 자, 잡힙니다. 자 받습니다. 태엽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말 언급드렸던 부분도 만약에 고독한 드루이드가 곰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대의 어떤 갱킹에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거 못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것도좀 그랬고 벌목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자크람 이후에 아 이제 좀 이제 바로 붙어서 공격을 좀해 줬어야 됐는데 강한 톱리가 있다 보니까 여 열도 터졌 어! 다시 한번 노려요. 자, 나우 선서 노리로 좀들어가니다 벌목꾼이 옆에 있어서, 있어서. 자 차크란 바람 수자자 네, 예, 바로 백업 와서 올격 투자 걸고요 근데 원래 이런 전투는 벌목군이 정말 강력한건데 예 너무 몸을 살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자 예. 염동력 지팡 이용해서 이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어 백업이 좋아요 불이어 리치, 리치 옆에 비켜 잘 들어갔어요 리치에 자한번한번한 번! 들어옵니다 야 리치가 오늘 깨알같이 잘해주고 있고요자 네. 스탑 연동선사까지 지금 잡아내면서 세명 끌어냈어요 네, 자, 다섯 명다 살아남았거든요. 네. 아, 이어티 백업이 좋네요, 오늘. 이게 네. 지금 이제 달려들 사라진 때 버처스론이 싸워볼만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연쇄빙 빈결 때문에 달라붙던 두 명이 뒤로 빠지면서 진영이 깨졌어요. 그래서 딜로스가 생겼고 빛이 의 궁이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네, 중요할 그렇죠. 때. 미네타워푸시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뺏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게 이제 루비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스킬 뺏는 이런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야 고독한 드리드가 정말 잘코고 있었는데 중요할 때두번 잡히네요. 네. 자 요티 선수들 백업이 좋았습니다. 지금 뭐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서 고독한 드루이드만 무선 끌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은 이게 무난하게 컸잖아요. 그러면 성스러운 유물이 고독한 드루이드가 멀지 않았던 타이밍에 두번 잡히면서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손해 봤거든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슬라다입니다 슬라다가 초반에 이제 상대의 어떤 3레인 압박으로 성장을 잘 못했었는데 선봉대 방패 이후에 지금 500원 더 구입하면 이제 전멸 당감 나온단 말이에요 전멸 당감 나오면은 고독한 드리이가더 크기 전에 잘라먹을 수가 있는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볼목군이 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목군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슬라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아 네. 어. 미건 선수는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주변 살펴야 네. 고독한 드릴이거든면 이번 연막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네. 이번 타이밍에서 재미 못 보면 벌처스론이 좀 어려운 경기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고이 오면은 지금 뭐 오고 있다는 게 아니죠. 어, 다음 거요 위에. 자, 이거 오히려 벌처스론이 아, 당했어요. 아 네, 네, 그래도 네, 끊어주는데... 어, 살렸어요. 네, 어. 자, 걸어주면서. 야, 아, 그래도 주는데. 살렸죠. 다운을 살렸죠. 자, 투명 걸어 주면서 아, 탈출권을 주면서 살렸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큐질 고독한 드로이드들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o t 가 예, 완전 예, 당했습니다. 중국, 중국, 중국, 사실 벌처스론이 이제 뭐 대기를 하고 갱킹을 노려 보려고 이제 연방 물약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딱입 앞으로 와줬어요. 근데한번더 네. 갈고리탄이 오는 타이밍에 노릴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EOT도 네. 머릿속으로 네. 뭐가 있냐면 미라나는 이미 초반에 말렸기 때문에 고독한 돌리드만 말려 죽이면 마땅히 딜이 나오는 영웅들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어떤 전투를 음. 설계를 계속했는데 이거를 벌처스론이 너무 잘 읽고 데뷔를 한 거죠. 그렇죠. 자, 상대방이 뭘할지 알고 그 심리에 맞춰서 네. 데뷔를 잘해서 지금 유효타임 네. 날린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했습니다. 성스러운 유물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두번 잡혀서 이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 그리고 전멸담금. 언급 드렸던 슬라다의 전멸당검 타이밍이 되면 이제 주도권은 확실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전 타이밍 연막 타이밍이 왜중요하다말씀 드렸냐면 그것마저 재미를 못 보고 슬라다가 갱킹 예. 주도하고 갈고리타임까지 이어졌으면 아마 벌초스로는 정말 어려운 경기이 됐을 거예요. <웃음> 예. 아 이전에 한번 두명이 끊겼던게 너무나 아쉽네요 이오티가 사실 조금만 더 파밍을 한다면은 이제 태엽 장이가 칼날 갑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슬라다가 전멸당검을 구매한 이후에는 정말 이오티가 해볼 만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 나쁜건 아닌데 지금도 해봐야 아는거긴 한데 이전에 잘렸던게 좀 크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네. 네자 지금. 이제 슬라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게 가능합니다 네. 전멸당검다고요 아, EOT는 무조건 갱킹해야돼요 쓰고 약간 와딩도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해주면서 이거는 갱킹 우승을 봐야지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해주면서 이거는 갱킹 우승을 봐야지 다섯 명이 모여서 벌처스톤리에 밀기 시작하면 은 일단 고독한 노 우리의 어떤 푸시력 이제 곰이 이제 4스킬이 되면 건물에 추가 데미지 4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모였을 때의 푸시력은 강하거든요. 물론 리치의 궁으로 진영 자체를 파괴하고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런 갱킹이 주도가 돼서 네. 재미를 봐야 돼요. 네. 저 갱킹 타이밍 잡힙니다! 잡힙니다! 전발다금이외에슬라드의 충격 손이 넣고 손이 있을 총리! 네, 그렇습니다. 슬라다가 이렇게 전멸당검이 닿아버리게 되면은 고독한 드루이드 정말 잘 잡아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딱 나왔으면 하는 플레이가 지금 EOT가 잘 나왔네요. 네, 자, 갱킹의 상호막 상당히 슬리던 충격이 막강하거든요. 들어가서 네. 찍어버리면 네. 바로 기절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궁극이 진실 시야를 주는 것뿐만 네. 아니라 방어도를 낮춰가지고 그렇죠. 네. 녹아요, 녹아. 네. 자 물리 피해까지는 증가를 해주면서 순식간에 순삭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그렇죠. 자염만 물량 수고잘 들어와서 여기서 고독한 드레이드하 한타에 끌어냈고 이어서 로션. 로션. 아, 로션에 던져버렸는데 려예 순간 센스는 괜찮았는데 <웃음> 예살 수가 없었죠 예, 자던 로션이 깜짝 놀랐죠데대로왔어요지네요 아, 그렇죠. <웃음> 네. 바로 반응입니다 아이타이밍 와! 화살이 크림에 맞았네요 예. 차는데? 네이 타이밍에 버처스론이 손해를 좀 많이 보네요. 사실 지금 EOT의 어떤 슬라다가 가장 강력한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몸을 살리면서 이제 상대가 들어왔을 때, 때 좋은 진영을 아이오. 가지고 게다가 상대의 스킬을 잘빼서 가지고 아이오. 한타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VT. 이게 이 정도의 성장이었으면 진짜 성스러운 유물이 15분 때에 나올 수있는 경기가 아이오. 결국에 20분을 넘기네요. 예, 정말 EOT가 중요할 때마다 적재적수를 끊어줬고요이 네. 푸시의 어떤 힘에서는 지금 벌초스론이 앞서입니다 조합상 예 그러다보니까 EOT는 언급드린대로 지속적인 네. 갱킹을 해야되아요 아, 맞아요 지금 환영이요 환영. 네, 환영 예. 한번 좀 노려봤습니다만 슬라는 여기 있습니다 탑에 쪽에 있어요 네또 기다리고 있어요 고독한 드루이드 예, 가서 언제나 눈에 보이면은 예. 전배당 타고 들어와서 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교과서적으로 하네요 네. 예, EOT가 좀 고독한 드로이드 잡게요. 아, 어.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도 그럴 테니까. 아, 근데 이게 시야 보는 잘 노네요. 벌트스런도 네. 이거 감을 잡고 백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맞네요. 뭐, 예. 어, 예, 보이면 지금은 무조건 노려요. 지금 안 되면. 전 맵에서 그냥 다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자 백업 들어온거 중 와드로 확인했고요그 와드로 또 지어주겠습니다 VT 자 이거 태업장이까지 탑쪽으로 온다면은 이거 네. 한번 이오티가 싸워볼 만도 한데 네. 연쇄빙결도 있겠다 게다가 뭐 쉐클만 제대로 두 명한테 꽂히기만 하면 필승입니다 필승 네. 그리고 원래 슬라나가 없었으면은 바로 달빛 그림자를 써주면서 도망칠 수도 있는데, 슬라다가 전멸단검 이어 슬리더린 때리고, 바로 궁극기 걸어주면, 진실의 시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달빛 그림자로 캐니를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무리고 동선상에 와딩해놓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옆으로 잡아먹지 않으면 이건 어렵단 얘기입니다. 네. 자, 미드 푸시 넣고, 자, 상대님 빼고 옵니다. 아래쪽으로요. 타워 밀기 쉽지 않아요. 예. 아 이거 검도 잡 펴준다 이거. 게미디 들어와요 지금요. 불리패드가 찍고. 진짜... 잡 참았어요 300. 네. 아무가 이게 낮아지니까. 농조 예. 검도. 그렇죠. 이게, 이게 슬라데의 무심한 점이거든요. 네. 아, 영웅 검도 지금은 막 달려 붙기가 좀 꺼끄럽죠. 네. 어우 한번 좀 노려봤습니다만. <웃음> 예, 근데 이거 맞았어도 그 도약으로 나갔을 거고요. 네. 자유 지금 빠져나갔고요. 자 슬라다는 파밍에 욕심 없죠 네 영웅 특성상 지금은 뭐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파밍을 하고 있는데 상대 영웅은 계속해서 <웃음> 갱킹하러 떠날 것 같고요 그래도 고독한 드루이드가 울면서 정글존에서 깨알같이 성장을 좀 해주고 있네요 네자 예, 탑은 투명하나 왔습니다 성스러운 유물이 이제 나왔을 거고 일단 신강관까지는좀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네. 싸움이 되거든요 네. 자 미드쪽으로 지금 모이는데요 자 눈치 좀 봐가면서 자아 그래도 지금 조명상 계속 뿌려주면서 영웅이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금술사도 네. 지금 아이템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용기의 메달이라도 나와야 상대의 어떤 뭐 갱킹을... 돌아서! 예 근데 이게 바람줄주가 있어서 예, 예 일단은 힘들죠? 밀리 공격만으로는 좀 잡아내기 어렵죠 어 길어 이러... 바로 들어가서 지금 포탈 타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예 지금 연속 다가예브안드한 화합물을 누르고 포탈을 눌렀기 때문에 예평선수 예, 판단은 옳았네요 예. 예. 바로 빠졌어요 자 푸시를 하고 살아서 빠진 바람을 주죠자 자, 연금이 자, 자, 자, 탑에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미드에서 한번 메건 선수가 또 한번 노려볼 만한 예. 그런 장면인 거죠 지금은 근데 이미 내려왔어요 연금이 자 서로 지금 몸 사려가면서 플레이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금 예. 슬라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판단은 좀 위험할 수도 있었죠 결과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근 네. 네, 지금 이제 EOT의 불안한 점은 싸움에선 재미를 보고 갱킹도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타워를 못 밀었어요. 그러니까 포탑을좀 밀려고 하면 백업을 자연스럽게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결국에 글로벌 골드에서 격차를 못 벌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러면서 결국에 고속한 드이드가 울면서 성장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신간검 이후에 는 버텨스러운 게이밍이 조금 더 반격할 기회가 열립니다. 이거. 네. 저는 파밍 잘하고 있거든요. 자, 정규 쪽으로 좀 들어가서, 쉐스 수급증 꾸준히 해주고 있는 고독한 룰이 드고요 네, 자, 뭐라도 스킬 하나 뺏어 놓는 게 좋죠, 루빅은. 일단, 들어가네요 던진 이유는, 진짜, 매건 선수가 오늘 다 만들어주네요. 예. 네, 이거는 조명탄으로 보고 상대의 어떤 체력이 조금 깎여있는 걸 보고 과감하게 들어간 거죠. 사실, 외계 측략자나 리치는 좀멀찌간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홍도를 바라기에는 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건 확실하게 킬을 할수 있겠다는 견적을 뽑았네요. 네. 자, 계산 잘 하면서 들어갔죠? 자, 일단은 용계 메달도 아직까지 안 나왔고 드디어 신강검 나왔네요. 네. 고독한 루이드. 자, 2 4분 20초의 신강검을 뽑았습니다. 네. 이러면 일단 곰만 보내서 신강검의 광역 데미지를 레인 정리하기도 편하고 저는 주력단 이제 미드에서 상대가 주력적으로 오는 레인에 숫자를 일단 수비를 하면서 다른 쪽은 곰만 보내서 사, 어, 싸움이 되거든요. 정리가 되거든요. 아방응 어, 좋아요 네. 잘 빠졌죠 아, 고독한 그루이드가 눈에 보이고 아이고. 미라나의 신성한 화살이 왔고 최소 두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빠지는 판단 좋았습니다 이럴 때 미드를 좀 밀어야 되는데요. 네, 상대 영웅들은 지금 바텀 내줄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미라나는 미드레인 줄을 좀 빼가 보고 있고요. 상대는 아, 영웅 소체 있습니다. 태엽장이 움직임 오늘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네.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부지런하게 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네. 이네요 네. 네. 네. 네. 이거 바텀에 슬라를 한번 노리러 빠졌을 기회를 역시나 놓치지 않고 네, 밀어냈어요. 네. 네. 네. 자 뒤쪽에서 링캡. 오거든요. 뒤쪽에서 와요. 자 뒤로 팔복구까지 옵니다. 아 이거는 예 칼날과 같이만 잡필이었고 아 이거 역전 역들 그러면서 역전자 아지세자예 차요 테빈겨 요 테빈겨 뺏겼어 신을 봐신루빙 뺏었어요 루빙 예. 뺏어 가지고 같이 써줬죠 지금 예, 같이 예. 자 들어가면서 지금 동부했고요 아래쪽 트리더리트리더이 살려 주세 들어서 잡아냅니다 자 상대방의 영웅의 궁극기를 지금 훔쳐 싸우는 건 좋았습니다만 끊어냈고요 네, 네 캐스턴스도 이제 한국 예. 무대의 데뷔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야 진짜 양팀모두다 반응 속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금이나 백업에서 구도에서 그리고 태업 자이가 오늘 중간중간에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네. 이게 한 명을 잘라내고 싸움이 됐던 거라 충분히 싸움이 될수 있었어요. 자 필요할 때 지금 와서 이니시아이팅 싸움을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드 차이가 더 멀어졌어요. 네, 근데 이, 이 정도 차이는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험치가 좀 많이 차이 나죠. 경험치가 만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바람수철자와 슬라다가 중간중간에 탑과 바텀에서 혼자 컸던 게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늘 슬라다, 어, 마크 필러 오늘 네. 좋은 경기를 보여주네요. 오늘 네, 칠로파지고 어, 네. 네. 잘하고 몸도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잘 있는 모습네요. 이거 몸 잡아요. 네. 근데 일단 뭐 뒤쪽에 백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출수으좀 빠져나오겠습니다. 지금, 지금 뭐치료관까지 빠르게 가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어, 태엽장이 또 오죠. 야 냄새는 진짜 오늘 네. 태엽장이가 진짜로 고독한 우루이드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네요. 필요할 때 항상 있어요 태업장이가. 네. 예, 자 싸움을 좀잘 열고 있습니다. 자 탑레인에서 지금 미라나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이게 연금술사가 지금 이제 용계 매단이 나왔다면 한 명이 탑에서 사이드 푸시를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깜짝 로션을 뒤와침해놓고 네. 네. 그렇죠? 한번 노려볼만도 한데요. 네. 네. 거독한 드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신광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로샨 잡는 거는 사실 일도 네. 아닐 텐데 상대의 미드 타워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아, 게다가 나왔고. 계속 태엽자기가 조명탄으로 또 시야 확보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깜짝 로샨은 지금 네. 굉장히 또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바람스 탈자는 네크로노미콘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네. 저 밀어붙여보려고 해도 그게 좀잘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정말 위주. 네, 예, 돌격 흉각까지는 나와야 좀 길이 될 만한 사이즈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야 네. 이제 슬라다와 한번 붙어볼 만하죠. 네. 네. 뭐 적극적으로 지금 VT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조차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쳐다보고 있다 상대가 한두 명 나오게 되면 바로 태업장애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니시의 어떤 선제권은 이오티에게 있죠. 아무래도 예. 네, 이런 연막물약 갱킹도 e o 가 하기가 너무나 편리하고 예. 네, 왜냐면 이게태업장애와 슬라다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먼저 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연막물약은 곰에 의해서 발견되진 않아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이걸 감을 잡느냐 인데 여기서 나오가 잘리면은 아 이거는 글쎄요. 2차 타워 내줘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저 갱킹으로 어 이득을 여러 차례 챙긴 이오티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자, 나오 차에 안 들어오죠? 네. 나오 선수도 봤어요, 몸을 지금. 네. 굉장히 또 사려주는 플레이 잘 하더라고요. 아까도 네. 이제 영혼 거음을 계속해서 상대의 시야 확보하는 야, 곳에 놔두고 이거는... 네. 그다음에 네. 본체로 이제 파밍을 네. 하는 그런 타이밍 장면을 하는 좀 보여줬었는데요. 맵에 맵에 음. 지금 이제 딱 사라지자마자 연막 인거 바로 이제 읽구서는 맵에서 다 이제 빠진 상황에서 본인들도 연막을 먹고 같이 움직이는 판단 좋습니다 이거 네. 자 연막으로 지금 탐내쪽좀들어오고있고요참 돌아서 들어가는 움직임 자조명탄 태확고 하고 상대가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EOT도 한번 자 번... 달빛그림 바람펼쳐 네. 노리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자 어... 이게 네. 자, 네. 들어와서 참 멀고 어... 이거, 네. 이거? 네. 손상... 잡히고요 예 바로 정리됐어요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네. 야 이거 탐 2차까지 내려가겠네요 예자 네. 음. 지금 연막 물량 좀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 바람 좌절 끊어내고 타워까지 고독한 드루이드가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가 무슨 정말 크림 녹듯이 녹습니다. 자 이거 바람순찰자 없어도 한번 싸워볼 만한 한것 같습니다 이오키 네자 네. 네. 때리면은 이게 추가 되면 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여방한테로자싸움만한거네자 이... 아, 네. 아, 허리를 아... 정리칼락가고켜고요네 이거는 바람순찰자 한명 잘랐다고 해서 안심하고 네.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빛이자 그렇죠. 치료만 켜 싸웁니다 야 이성국생 제대로 들어가고요. 자 위로 올라가자슬라다슬라다죠 슬라다 자리더링 네. 들어갑니다 이후에 마무리까지 아, 신성하도 피하고요 잡혀서요. 야 무빙 좋아요 잡아내고 있어요 조자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크필러 선수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야 진짜 그리고 도주 때도 좋습니다만 추격에 슬라다만한 영웅이 없죠 큐스켓 네. 으면 네. 정말 미친 듯이 날려들어서 다 스턴기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이게 약간 미끼를 던져놓고 유인하는 플레이를 VT가 해줘야 됩니다 바람 숨짤자를 한명 잘랐다고 해도 이게 타워를 밀때 보시면은 뭐 선수들의 진영이 보통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때 슬라다가 전멸당금 타고 들어가가지고 두명이상한게 스턴 걸어버리고 한타를 시작하게 되면은 바람 숨짤자 없어도 4대5로 지금 싸움이 네. 가능한 구도예요 그렇죠 두명 먹고 나머지 두명또 태엽 장애가 묶어요 네 그래서 사실 VT는 그냥 고독한 드로이드의 영혼곰으로 타워를 살짝살짝 살짝 치면서 상대방이 그렇죠. 들어오게 고 유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루빅이 스킬하 하나 뺏어가지고 좋게 한타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까안 돼요. 예, 고독한 돌이 들로 올라오는 이제 상대팀의 그 크립을 달고 내려가서 상대 위치 한번 본 다음에 영웅이 타워를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좀 했어야 됐죠. 방금은. 네. 네. 어, 아쉽네요. 지금은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 보입니다. 자, 위에. 네. 어, 지 고드 차이가 8,000, 거의 뭐 9,000 가까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버텨야 돼요, 일단. 벌처스론 게이밍은 버티면서 고드컨드루드가 어떻게 해서든 코어팀 두개 정도, 예, 더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미라나도 일단 스턴 연계가 먼저 이니시를 걸면 벌처스운도 나쁜 조합은 아닌데, 일단 갈고리턴이 일단 들어오고 그 전에, 바이스 에 나서 한 명을 이제 변이를 시키고 싸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먼저 들어가자니 리치의 연쇄빙결이 정말 무섭단 말이죠. 게다가 뭐한 명을 물고 있어도 언제든지 태엽장이나 슬라다가 빼업이 오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VT쪽에서는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독한 드루이드는 돌격 풍갑 이외에도 아이템이 좀 필요해 보이고 에이 미라나도 에이 링켄의 구슬 이후에 딜템이 좀 나오는 타이밍까지는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웃음> 전타 싸움에서 계속 패배를 하면서 템을 못 갖추고 있는 VT죠 네 그리고 일단 네크노미콘을 가는 이유도 상대방이 일단 타워를 수비하는 데는 용이한 조합이고 워낙에 그 영웅검 자체가 신간검의 데미지로 상대의 푸쉬를 막는 데 좋은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크로노미콘을 가서 푸쉬엠을 실어서 유리할 때 이제 타워를 좀 철거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바텀 2차 타워까지는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 어, 자, 위로 올라갑니다. 어, 저태양창이 어, 오늘, 네, 오늘 들어가서 일단 해요. 들어가요. 네.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정리를 해버리죠. 어, 지금 1차 이후에 2차까지 계속해서 밀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미건 선수가 동지로 옮기고 나서 첫 번째, 경번기부터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사실 뭐 나중에 틀려다가잘 크면 좋은 플레이 보여주겠습니다만 정말 경기 어려울 때 고독한 두리를 끊었던 플레이도 그랬고 미건이 이거 안해줬으면 이번 경기 어려울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EOT 선수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미건 선수가 들어가 다시 한번 잡힙니다. 지금. 외계 침략자도 상당히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파요 네 그리고 뭐 발때나까지 나온 오야 어... 이거 좀 살려요 슬리더가 핸드 가면 치료만 켜고 니다아저 태엽장이 또 살아나가나요 태엽장이 살아나가고 네, 음, 서 있고 야. 바로 정리를 해버리죠 네을량에서 차이가 안되고 있어요 야, 미라나가 뭐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그전에 고독한 드리이드가 잡히게 아, 훨씬 더 크죠 네, 지금 리치의 스킬을 뺏었는데 루빅이 어른갑옷을 뺏었어요 네. 물론 아무 걸면 나쁜 건 아닌데 네. 아 이게 지금 스킬 중요한 거 하나가 좀 나와야 루빅이 힘싸움에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고도라서 좀 아쉽고요 네. 그렇죠. 루빅 같은 경우는 이제 한타가 벌어지면 상대 스킬 두개 정도는 뺏어서 한타 때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영웅 정말 파일럿의 영향을 많이 타는데 오늘은 조금 플레이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데미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턴은좀 있는데 광역 데미지가 부족해서 연쇄빙결 아니면 일단 외계 침략자 이성공개를 좀 뺏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미드쪽으로 다시 앞파을 넣고 있는 이 이오테 해머고요 이 이동... 압박 자체에 수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버셔스루니 네. 예. 지금 버티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영혼검영혼검 자체가 신강검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뭐 방어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웃음> 네. 네. 뭐 어떤 스플릿 푸시나 아니면 은 타워를 깨부수거나 로샤는 잡기에는 괜찮지만 상대의 딜을 버텨낼 만한 그 정도의 네. 아이템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죠 어떤 플레이가 나와야 되냐면 사이드 푸시를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미란하긴 한데 슬라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슬라다만 아니면 미라나가 혼자 밀다가 누군가 상대용이 오더라도 달빛그림를 쓰던 도약을 쓰던 빠질 텐데 지금 슬라다가 들어가자마자 슬리더리으로 충격 매겨놓고 진실의 시야를 걸어버리면 도망쳐도 큐스킬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영웅이 또 슬라다다 보니까 이게 단독 사이드 푸시가 안됩니다 슬라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걸 노리고 계속 이런 방향 바꾸면서 길을 쫓고 있거든요 네. 자, 연막 물량으로 좀 풀어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버셔스론니고요 이거는 연막 먹고 한두명 어떻게 잡은 다음에 로샨을 가져가야 그 다음에 뒷그림이 좀 있을 법한 그런 네. 구조입니다 자 이제 바텀 레인 쪽에 영웅들이 다 빠졌어요 네 일단 뭐 깜짝 로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탑 2차 타워는 포기를 하고 네,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환을 하는 형태가 네. 가장 좋겠네요, V2는. 지금은, 맞부딪치면못 이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걸리길 바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정글전에 상대의 영을 만나 상대의 영을 끊어주는 게 1차 목표고, 상대가 만약에 탑 2차를 믿는 걸 보면 본인으로 바텀 2차를 밀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어차피 전면전을 못하기 때문에 막 교환을 아, 네. 하고, 3국 그나마 여기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몰래로션 네. 네. 또는 네. 네. 한두 네. 명을 잡아내고 깜짝, 깜짝 로션으로 분위기를 네. 바꾸는 거, 네. 그럼면서 고독한 룰에 대한 부활에 한번더 힘을 실어보는 거, 이거 말고는 네. 아직은 어려워요. 네, 바텀 2차 타워 좀 철거를 했고요. 자, V2차 시워더 갑니까? 더 갑니까? 네, 이렇게 타워 교환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고독한 룰 가 있기 때문에 자 오게 만들고 로션 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텐데 이거는 예. 지금 가면 100% 의심 나갑니다. 네. 저 멤버 전부 다간게 아니라 네. 슬라 어, 슬라까지 오긴 아, 맞네요. 맞네요. 이거는 예측 샷. 예. 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션 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근데 오, 이게 곰으로 시간을 좀 끌면서 로션을 가는 게 방법인데 이거를 아마 모를 리가 없어요. 그나마 갈고리탄 빠진 건 좋은데 조명탄 아마 로션에 아! 날아갔을걸요? 조명탄이 이제 아마 로션에 떨어졌을 건데. 네 아니 상대의 로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조명탄은 상대퇴로에 떨어졌고. 어, 이거 로션 주나요? 저 우선현 님 바텀 메이킹 아 이거 로샨 데요 이거 로샨 들어가고 여기서 아 이거를 여기이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좀아있는데요 예. 야, 오늘 배건 네. 선수다 좋았는데 지금 조명탄한 번이 아, 아또 하실 쪽으로. 네, 예 로샨에 예. 갔었어야 됐죠. 방금은 예 예. 조명탄이자 우선현 님 그러는 크립을 좀 예. 정리하는 그 찰나에 상대팀이 로샨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고독한 드로이드, 나우 선수가 좀 불멸하에게서 네. 손에 넣었어요? 네, 그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벌처스 론이 많이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자, 제가 이전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그나마 뒷그림을 그리려면, 로샨 먹고, 한번 이때 좀 이제 파밍할 시간을 네. 버는 게 그나마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예, 우선은 뭐한 차례 로샨을 잡아낸 성공을 했습니다. 자이 로샨을 어, 미파타운을 축의 발판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야 지금 EOT 생각 같아서는 아이디스가 그렇게 무서울 것같진 않거든요. 네. 네. 그냥 밀어요. 이거, 아, 이거 보이면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태엽장이 네. 아니, 무서울 게 없거든요. 두려울 네. 게 없어요. 지금 골드 차이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아이스 하나 좋습니다만 화력 차이는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오 예. 예.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맥클러 네크로노미콘 전사를 잡으면서 예 네, 데미지가 고스란히 들어왔죠. 네. 저 <웃음> 은근히 아픕니다, 정말. <웃음> 그렇죠. 자 필리핀에서 온 캐스트 마크밀러 선수 아오늘 활약이 개막전부터 지금 눈부십니다. 네, 그렇죠. 오늘 캐스트 선수와 이제 맥건 선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 음. 사실 이 OT에서는 뭐 기존에 필리핀에서 선수 두 명을 영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캐스트 선수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맥건 선수가 약간 대체주자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맥건 선수 뺄수 없겠는데요? 네. 정말 경기 보니까 경기 다 풀어나갔어요. 너무, 너무 잘하네요. 예.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갱킹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챙겼고요 네. 그 주축에 있습니다 일단 뭐 중반에, 초중반에 좀 위험했던 뭐 그런 상황에서는 맥건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이후에 뭐 외계 침략자도 처음에 레인저는 거의 망하나시피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플레이가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워낙에 광역 데미지가, 지능템이 데미지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기성뭉개가 꽤나 많이 아프게 지금 박히고 있습니다 예. 아 잠, 예. 예. 그래서 초반에 외계 침략자가 정말 말리게 출발을 했던 것을 태엽장이야 이 슬라다가 경기 중반을 너무나 잘 풀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이디스가 있지만 보처스로운 아, 지금 예. 연막 먹고 한번 나가보지 못하는 네,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합 2차에서 거기서 한번 일방적으로 무너졌던 게 너무 아프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거기서 타운을밀때 진영을 약간 좀 삼갱 있었거나 그렇죠. 영혼곰을 좀 영리하게 썼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아쉬워요. 그렇죠. 아이그씨가 네, 있어도 수비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네. 아 링켄 때문에 그나마 위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어, 하나 이후에 이성붕괴 순식간에 두명을차단했습니다 네. 위에다가 이어서 자도망가기는 바쁜 연금술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와, 딜이 없어요 네. 딜이 없습니다 자 중간중간 재피워졌기 때문에 성격 못했어요 영웅곰이 녹네요 녹아요 예, 예. 메카님 바로 들어가면서 구속공격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 아, 예, 자 세들은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명이 아웃된 상황이에요 예. 예. 자 이거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네올가미 투척 건 이후에 슬리가리 충격 찍고요 들어가서 영웅. 자, 자 오히려 슬라나는 잡... 오! 아, 야 지금 예, 아 염동격으로 잘빼 줬는데 예, 네, 네 걸렸죠 자 이거는 저 담을 넘지를 못했죠 네야 네. 염동격! 자슬나나는 빠져나갑니다. 지랍히네요 지고네 강한 톤이 걸면서 도립하면서... 잡아 아 주려지좀 아 싸우고 있는데 네, 옆에서 루비기 루비기 원상 네, 나우 선수는 아이기스라서 잡혀도 그나마 잘 밀어냈습니다 이거는 그랬죠, 이걸 리치까지 그... 잡히겠네요 자화물로 음... 이후에 자케남으로 갈아버리 죠 어쨌거나 VT는 결과적으로 잘 버틴 골이 돼버렸습니다 네이드 진짜 잘 먹었네요 미드 본진 타워 병영 다 지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신간검의 은근히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영웅검이 잡히긴 했지만 일단 영웅검 자체가 4레벨이 네. 되면 주문조항이 33%가 붙기 때문에 이성공개 막건 방역마법 맞아도 그나마 오래 버티면서 딜이 된 거예요 네. 벌목꾼이 네, 있어서 막 네, 순식간에 크림 쥐어버리죠. 네. 자미리 네. 이차 네. 타워. 야이 불리한 와중에 V.T 입장에서도 타워는 똑같이 맞춰 나가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버틸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 정도가 정확한 상황의 어떤 분석인 것 같고 아마 그나마 아이게스가 없었으면 고독한 두리드부터 아마 노렸을 텐데 아이게스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영웅부터 잡아줬고 결국엔 남아있던 영웅곰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네. 자 지금 미드 2차 타워까지파견했습니다뭐 3차 타워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한번더 밀어붙이겠죠, UOT는. 네, 자신들이 네. 지금 아이템 상황은 불리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경기 길게 이끌어나가서 괜히 뭐 미라나 성장하고 게다가 고독관들리도 성장을 해서 아... 역전의 변수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템이 정말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아, 어, 네크로노미콘을 한명 정도 더 가도 괜찮아요. 예, 한두개 정도 이제 3레벨까지 올려서 밀면은 그나마 조금 밀기 수월해지고 이전에 뭐좀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오 돌아가는 거 따라가네요. 예 네, 그리고 일단 타워치로오 낮춰놨기 때문에 영웅곰이 소환 명령을 받고 날아가는 거에 지금 이제 올가미, 예. 올가미가 올가미가 예, 따라 날아갔었어요. 네. 자 미드 다시 한번 네.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실패가 왔죠. 나가토 미한테까지좀 들어오면서. 자 네, 병영이 네. 깨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 뭐 친선 요 s 일단 맞기만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나우송수가 예, 연쇄민규. 음, 음. 자 여기서 외계 진압자. 이... 자, 야, 빛좀잘보루루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위로! 어 아, 자, 이성붕이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야, 왜 예. 네, 이게 1 뭐, 3 0 0게 루빅이 뒤쪽에서 일단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이성붕이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아, 그렇죠. 자, 이어서 이 가면서 신강에서벗어내 이번 합니다. 그나마지금 아이기스가 있어정이 저 위험할 뻔했어요. 네, 일부러 나우 선수가 본인을 때리라고 아마 아이기스 끝나기 직전이었을 네, 거예요. 예, 시간이. 예. 본인을 먼저 때리라고 많이 맞아줬죠 예. 그러면서 일단 그나마 골드 보에까지만 밀어냈는데 야, 끝날 것 같은 경기를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의보석을두 개나 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버티네요. 일단 슬라다 같은 경우에도 패치 이후에 이제 큐 스킬, 전력질주라는 스킬 자체가 만화가 들지는 않죠. 근데 그 스킬을 쓰고 있는 순간에는 자신의 방어력도 깎이기 때문에 조금 치고 빠지는 네. 이런 전투 형태를 좀잘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VT가 좀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네크로노미콘을 추가적으로 가죠? 네 이게 맞아요 지금은 전면전, 평지에서 전면전에 EOT가 질만한 요소가 없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고 타워에 어떤 막고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푸시가 좀 애매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크로미콘을 추가로 이제 서포터들이 가지면서 밀면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밀수 있어요. 예. 게다가 저... 연금술사의 독공물 위에서 계속 전투를 하는 바람에 예, 조금 더 약해 보이랍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방어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V T 도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직까지 병행이 밀리지 않고 타사 상황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다음 로샷만 한번더 가져갈 수 있으면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얼굴이 꽉 먹은 깨면 버티고는 네. 있습니다. 지금요. 네. 자, 지금은 좀더 자신감 있게 연막을 먹고 한 명만 이제 잘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파밍 시간 좀더 벌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기스가 지금 빠진 상황. 아, 근데 이거 봤어요. 하피 그림자. 이걸 본게 크네요. 크네요. 네, 빠지죠? 아, 이걸 본게 컸어요. 왜냐면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달빛 그림자였던 게 네. 이전처럼 한두 명을 또 끊어주고 나서 다음 로션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벌처스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판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일단 끊겼고 진짜 곰으로 정말 잘 체크해 주네요 룬은 네. 뭐 그냥 다 상대방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드쪽으로 다시 뭉쳤죠 아 이게 시간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고민이 되면 루카제 이때 달빛 그림자를 써가지고 진영에서의 이점을 가져가야 되는게 벌투스론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게 안되니까 눈치만 볼수 밖에 없습니다 로션 근처에서 지금 대기를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시야적인 측면에서는 i o t 가 앞서 나가죠. 아무래도 조명탄을 이렇게 끊임없이 뿌려주다 보니까 상대의 어떤 위치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몰려다니게 되면은 뭐 미라나의 달빛 그림자 궁극기 쓰고 오는 갱킹도 사전에 이제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로 한타를 먼저 싸우기에 i o t 가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많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루빅이 스킬을 잘 뺏어야 될것 같네요 이번 싸움을. 네. 이성 나 아니면 아니면 연쇄빙결을 바로 빼서도 동일한 시간대에 광역 데미지를 줬을 경우에 그나마 가능성인지 이거는 무난하게 스킬만으로 붙었을 때 절대 못 이겨요. 네. 그러니까, 한타가 좀 길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대가 들어왔을 아, 때, 이용식가 예. 들어가면서 이제 칠광을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질 때쯤 이제 루빅이막 스킬 빼서가지고 날아다닐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고독한 드리드와 이제 연금술사, 미라나, 벌목꾼이잘 버텨주면서. 아, 아, 로션 나왔습니다. 안줄 겁니다. 로션 예. 안줄 거야. 이거 주면 못 이겨요. 자, 로션까지 먹게 되면은 예. 이 화력을 좀 당연할 수가 없거든요. 자, 위에서 좀시아스 정리하고 있고 아 로샨 때리는거 근데 순식간에 자, 이게 방어력이 가져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수록... 한번 10초당 걸려요 네. 아 이게 또 나가서 전면전하기도 애매하다 네. 네, 이런 야, 판단을 하는거 같네 네. 이거 또 와면 쓰면... 내려와 봅니다만 불멸에 알기 쓰는 외계 침략자가 지금 손에 넣었습니다 네. 아 이게 10만원 총까지 나와가지고 글쎄요 이게 싸움이 될까 싶거든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좀 슬라다와 외계 침략자는 골드 부리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알기 네, 시간이 아, 있고요 이전에 막아낼 때 물론 지금 이제 뭐 고독한 누리이드는 골드가 없어서 부환을 못하는 겁니다만 미라나와 연검은 골드번을 썼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번 타이밍이 가장 가장 위험해 보이네요 네, 자 미드부터 지금 미어타함까지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달려들 수가 없죠 아, 만약에 사이드푸시가 강력했다면은 네. 지금쯤 뭐 미라나가 아... 스태프서 아줌마타지시의 고리탄을 그냥 네. 날리지 않습니다 네, 실은경험좀 싸우는 상황인데 자 도렉이 아, 되됐거든요 위로 곰결이 잡혔어요 가장 강력한 화력이 곰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치루함을 두르고 있을 때이 타이밍은 VT가 이제 버텨야 되는 타이밍인데 와 슬라, 슬라, 다시 한번수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슬라다를 잡아도 외계 침략자가 알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버티기가 지금 너무 네. 어려워요 연동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지워버리죠 잡아 여기 너무 니다 지금 네. 뭐 줄어도 다시 태어나거든요 야. 태엽장까지 있고요 셰스 네. 정리하면서 더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 타워까지. 자, 백도들어 가서 정리하고 있어요. 위드로 인해서 불렸기 아, 때문에 예. 불이 예. 불이 예. 다른 쪽 병영까지도 쉽게 밀수 아, 있는 아, 이거, 그런 아, 이거, 그거 아, 반응도 고요 도로이드 나오려면 1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네. 아, 네. 그 전에 병영까지는 아말라기가 아, 나름 뭐, 어 쉽지가 않죠. 그냥 정리가 됐죠. 안전하게 아,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병영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어드캐스트 마크힐러. 정말 창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태엽장이 슬라크가 여섯개가 오늘 시가 막히네요 후에 기다렸다가 바로 전면상공을 따라붙어서 슬리더리까지 어, 이어지고요 예. 어, 눈에 놓치는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밀어붙이면서 예. 상대방 영웅을 끌어내고 있고요 밀어들어와서 슬리더리 양육자대 네, 정치루한 다시 쿨 돌아왔고요 네. 마크필러가 첫번째 경기부터 본인의 어떤 경기력을 실행인제인상 그렇죠. 깊게 심어주네요 GG 네, 나옵니다 g 제 경기 지났습니다